첫 번째 이야기 김희의 아들 납치 사건 1500년대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 김희의 아들이 유괴를 당한다 아이를 납치한 범인은 바위 굴 속에 아이를 가둬두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이는 점차 지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바위 입구에 누군가 그릇을 하나 가져다 놓는다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이 있었다고 한다 매일 아이에게는 목숨을 부자할 수 있는 음식 하나만 들어왔다고 한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광부가 우연히 구를 파다가 찾게 되었다고 한다. 무려 6년이 지났고 아이는 멀쩡해 보였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후 2년 뒤 아이는 사망하였다 도대체 왜 범인은 그런 일을 하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연매 1700년대 초반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가 떠돈다. 속칭 연매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다. 이 무렵 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 통을 하나 메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 부유한 집을 찾아가 대나무 통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주면 그집 사람들은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거나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쳐버리고 이 범죄자들은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대나무 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긴다. 아이에게는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씩 먹인다. 그러면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한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 통한 중앙에 넣어서 아이에게 준다. 그러면 아이는 사력을 다해 대나무 통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아이의 몸은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대나무 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 통 속에 들어차게 된다. 그러면 칼로 아이를 그 모습 그대로 죽게 만들어 연매가 완성이 되고 대나무 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이다. 1763년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조정에서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고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한데 첫번째 아이들이 유괴되었으며 두번째 아이들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둬두었고 세번째 아이들이 굶주리게 만들었으며 네번째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 만약 김희의 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김희의 아들도 연매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첫번째 이야기는 어우야담 두번째 이야기는 성우사설에서 나온 이야기다.